네, 안녕하세요. 저는... 죄송해요. 음..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예린입니다. 한 번만 더할 우선만 챙겨 데그 사람 2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, 정신없이 달려왔던 저의 10대의 학창 시절 때 모습을 조금 회상하면서 어, 그때 추억들을 바탕으로 쓴 곡들을 모아놓은 앨범입니다. 네. 그냥 학창 시절에 일반적으로 어, 일어나는 그런 짝사랑에 관해서 썼고요. 네. 그 친구 사이였는데. 친구를 한 번쯤 다들 좋아하잖아요. 이성 좀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썼습니다.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. 아 경험담 아니었어요? 근 네, 경험담은 아니아 경험담인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 그런 좀 아련한 스토리를 제가 또 많이 음. 상상을 해가지고 네. <웃음> 어떠셨나요? 아니 첫 촬영부터가 저희 눈 마주 이제 보면서 음. 얘기를 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아그 전에 준비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<웃음> 이게 찍으면서도 아 찍다 보니까 이제 눈 마주치는 게 익숙하다가 됐어요 아,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예린님 녹음하는 데도 좀 가고 <웃음> 그러면서 조금 좀 가까워졌어야 했는데 네,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좀,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저희 또 성격이 유들유들해가지고 또 금방 <웃음> 적응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. 네. <웃음> i n M p 네, 저는 아직 안 믿어서. <웃음> 아, 진짜요? 네, 네. 1분만 기다려주십시오. 예, <웃음> 네. 정의로운사용등가라의로운사용운요네 <ofSenium> <laughs> <Arduino> <uscum embodied dirlands> 비디오는 짝사랑을 해본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. 그 뮤직 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서로 약간 갈등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좀 우울한 표정도 많이 담겨져 있고 약간 그런 복합적이고 약간 복잡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담겨진 비디오입니다. 어어뭐자 <웃음>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인데요. 네, 사실 이제 눈 마주치는 것밖에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먼저 좀 가까워졌으면 눈 마주치는 것도 <웃음> 어색하지 않고 조금 그랬을 텐데 처음부터 인사드리자마자 바로 눈 마주치고 연기하면서 이제 부르느라 사실 저는 힙합 이런 장르를 위주로 비디오를 찍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네, 많이 어색했습니다. 네, 그게 참 기억에 남네요. 저는 음, 개인 씬을 다 찍는 사람으로서 그 전화통화로 그린 님의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. 네? 아, 모르셨죠? 네, 저몰라 <웃음>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어디야? 왜 지금 받아? 약간 아, 이렇게 있었는데 오, 어, 되게 힘들셔도 되겠다. 네, 저의 즉흥적인 말이었어요. <웃음> 아, 진제 <웃음> 네. 아, 그런 연기를 하셨구나, 그래서 네, 네, 하고 끊고, <웃음> 막 이러고 아, 그랬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어, 그랬어요. 나 몰랐어. 네, 되게 힘들었겠다. 그 기억이 납니다. 음... 네, 제 하이틴 앨범의 타이틀곡 '미안해 널 사랑해서' 예린 씨와 함께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. <웃음> 네, '미안해 널 사랑해서'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그리 예린이었습니다. <웃음> 안녕. 안녕.